자,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비교국 중에 있어서 특수한 암기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설명해? 이거.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되잖아. 그치? 봐봐. 위에 거. 여기를 뭐로 본다? 메어리를 뭐로 본다? 중부전으로 본다. 중부전으로 본다는 얘기 무슨 얘기니? 거의 뭐많다는 뜻이야. 그래서 나는 거의.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베어의 뜻이에요. 인디오의 뜻이야. 참다, 견디다, 팔로네이트 이런 뜻이야. 더위드 지금 동의가 다정은 거야. 더위드 참다. 자, 이런 관계는 참을 수가 없어요. 자, 벌레, 벌레 그리고 기타 등등 벌레들이야. 벌레들의 모습 부정이 저는 참을 수 없어요. 여기 봐봐. 뭐지? 뭐가 나왔어? 레슨이 나왔어. 자, 뭐가 나오면 안 돼. 뭐는 긍정에 쓰이고 레슨은 부정에쓰이다 자, 어떻게 쓰이죠 하물며 그것들을, 그 벌레들을 만지기는 커녕. 자, 어떻게 쓰겠니모 하기는 커녕이라고 할수 있어. 뭐를? 얘를. 예. 됐어? Everyone, everyone, everyone. 자, 준부정화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 일단 공식적인 기 할게요. Everyone h a h 자, 모든 사람들은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리냐면 자신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어요. 자, 긍정이야, 부정이야. 여기 준부정 나왔으니까 부정. 부정문이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는 긍정문으로 보는 거야. 긍정문일 때는 뭐가 나왔는지 보자. 멋지, 레스가 아니라 뭐가 나왔니? 멋지, 뭐가 나왔어. 여기 레스 나오면 안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신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어. 함을며 그의 삶은 말할 것도 없이. 무엇은, 무엇은 말할 것도 없이. 맞죠? 자, 함을며 무엇은 말할 것도 없이. 자, 다 썼어요. 함을며, 함을며. 그럼 공식 정리해보자. 일단. 어떤 공식을 정리할 수 있어? 자, 우리. 자, 아, productive 아, statement. 긍정문이 나왔을 때. 멋, 시, 뭐 한다? more 또는 멋, 시 대신에 still이 나와도 돼요. still, more 이렇게 나오면, 자, 해서 어떻게 하니? 이거 해서 어? 하물며, 자, 여기 위에 있잖아. 하물며, 뭐, 무슨 말할 것도 없이. 됐네. 해석을 연기시켜야 돼. 부정문이 나왔다. 이렇게 준부정문을 포함하는 거 말한다. 그래서 부정문이 나왔다. 그 부정 왔으면 뒤에는 뭐가 나온다? 멋진 나스틸리 나올 수 있고 뒤에는 레스가 나온다. 레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알겠어? 공식이에요. 긍정문은 뭐로 연결되고 부정문은 레스연결된다 이거는 뭐 먹었으면 커녕 하물며 뭐 먹었으면 커녕 이런 뜻이로 해줍니다. 그 그래서 그대한 조경이 되잖아요. 난 도저히 이런 벌레들을 도저히 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그것들을 하물며 만지기는 커녕 알겠죠? 어. 만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됐어 이거 봐.